저봐또저 은인도 안 접어놓고 또 갔어. 직원들은 까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해주는데 은인 저렇게 펴, 펴놓고 가면은. 논장은 이렇게 작은 사소한 거에도 민감한 편이다 바람 많이 부는 날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그 직원들 퇴근하고 나서도 제가 체크는 계속 하는데 한 가지씩 꼭 미묘하게 해 놓고 가요 걔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냐 관심을 가지라고 계속 그러는데 관심을 또 빼먹은 거지 그만큼 가게 운영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은행을 안 접어놓고 나가면 저기 보면 저 봐봐 바람 부니까 다 넘어져 있지 지금 날씨가 바람 불 때라서 이거 봐봐 제다리까지 이렇게 넘어지는데 어닝 저거는 날아가면 큰일 나거든 빼먹은 거거든 또 그래서 항상 주인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주인이 체크를 안 하면 은 놓쳐요 항상, 항상 신경을 안쓸 수가 없다 그만큼 가게 주인은 신경 쓸 것이 많다 야...바람 엄청 부는데? 흐큰일 났네 토요일 장사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게 진짜... 제 딸이도 저것도 굉장히 무거운 건데 넘어갔네 넘어갔어 아니 근데 어저께 어. 그 손님이 술 먹고서 계산 안 하고 전하 갔다면서요 아 아, 내가 이게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인데, 직원을 어저께 2층에 한 명, 1층에 두 명, 그리고... 이 전체에 주방은 한명 이렇게 지금 두고 운영을 하는데 손님 많고 이러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계산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는 가게를 오픈해놓고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나가버리니까 이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 지금 이제 2주도 안 됐는데 벌써 한세팀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카운터를 한 명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이렇게 보고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그 시간대에 이제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밥 먹으러 가고 한 명이 지키고 있고 또 2층에 한 명이 지키고 있는데 1층에 이제 손님 빠지니까 이 친구가 청소하는 사이에 그두 명이 또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게 또 단점이면 단점이더라고요 근데 인건비 안 드리는 게더 장점이긴 하죠 그런 부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 2주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유로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아직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기고기 세고 기고기막 천차만별이에요 적 때는 막 사백 막 이렇게 오백 이렇게 단위로 올라가는데 적을 때는 한 칠십 팔십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이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 매출 딱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 나고 그리고 직원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아직까지도 있고 또 장점은 주방에 직원 한 명만 둬도 충분히 돌아간다는 거. 그 부분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주방인원만 한참 바쁠 때는 여섯 명이 들어가서 막 돌려도 힘들거든요 근데 유림상의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 손질해놓고 아니면 끓여놓을거몇개 끓여놓고 그냥 퍼서 나가고 그냥 집어서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전문 인력도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유림상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질문을 하고 있나요 팝 아픈데 앉아서. 아하하 앉아서. 우리 그 감독님 또, 어, 안티로 돌변하면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역시 한국 사람은 잔소리를 해야 돼. 잔소리를 하니까 각도를 또 올려놨잖아.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내가 항상 놓치고 있었어요. 언제 또 근데 돌변해서 장악이 찍을 줄 몰라. <웃음> 제가 여기 오픈해서 아직 2주가 안 됐는데 사실은 손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문을 좀 춥더라도 기타를 키고 이제 난로를 때우면서도 문을 열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 컨셉이나 이런 게 보이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런지 지나가면서 항상 사진 찍고 보고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이목을 일단 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참 추울 때는 제가 앞쪽에 안 깔았어요. 안 깔고 안쪽에만 깔았더니 바깥쪽에서는 또한칸더 이렇게 연장돼서 보기 때문에 안쪽이 잘안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쪽도 열어버리고 앞쪽에 이제 온풍기를 키면서 그 자리를 배치하고 손님 테이블이 앉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픈하고 나서 주말쯤 날씨가 풀리면 은 손님 많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 1, 2층 꽉 채웠습니다. 주말에 금, 토, 일 1, 2층 꽉 채워서 계속 돌아갔어요. 그리고 날씨가 좀 포근해지니까 확 나와서 손님들이 꽉 찼는데 그 이후에 대구에서 환자가 나오면서 확 퍼지니까 지금 한 며칠 사이 동안은 또 잠잠합니다. 이제 어저께가 금요일이었고 오늘이 토요일인데 금요일날 저번주 이제 금요일보다는 아무래도 반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젊은 사람들이 오는 쪽은 그래도 조금 타격이 덜한데 젊은 사람들도 조금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이 정말 심합니다 그러니까 2주차 치고는 그래도 손님이 새로운 컨셉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바깥에서 봤을 때 편안한 분위기를 제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편안해서 그런지 손님은 꾸준히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손님 연령층이 좀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워낙 가격을 낮춰 놓고 해산물 쪽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뭐 이제 처음에는 셀프라고 했을 때좀 불편해 하시고 좀 반감을 가지셨는데 가격이 싸니까 그대로 앉으셔서 잘 드시고 뭐 편안하게 드시고 또가셔요 그리고 한번 오셨던 분들이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다시 다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 익숙해지셨는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다음번에 올 때는 편안하게 또 그렇게 해서 드시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아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불편하세요 근데 한 40대 50대 초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위기를 또 즐겨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메뉴 중에 음. 특이한 게 음. 한강에서 파는 라면 기계 음. 안에 갖다 놓고 음. 그 한강라면이라고 판매를 하시고 있잖아요 네. 술집에서는 저는 음. 처음 보거든요 음. 그거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제가 컨셉이 주방을 최소한으로 잡고 가기 때문에 라면이라도 끓이기 시작하면 또 바빠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이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라면을 넣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본인들이 끓여서 드시기 때문에 일단은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은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3천원 받는데 솔직히 말하면 손님 말할 때는 기계에 줄서 계세요 그만큼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따로 하나 더 이제 한 부분은 깍두기만 준비를 해놨어요 깍두기만 라면 드실 때 드시게끔 돈까스 드실 때 깍두기에 같이 드시게끔 깍두기만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 깍두기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웃음> 라면 드실 때 아니면 조금 느끼하실 때는 깍두기를 꼭 가져가서 드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초창기 때는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돈까스 이제 나오는 걸 원래 했던 스타일로 하라고 했었는데 와서 제가 직접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스타일 자체를 아예 돈가스 나갈 때 보면 은 빡빡한 살 위주로 얇게 하거나 아니면 두껍게 하거나 이둘 중에 하는데 저는 아예 두께는 2cm로 잡습니다 그리고 좀 투박하게 하라고 했어요 기존에 이제 이쁘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고 이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평상시에서 집에서 해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버무려서 튀겨라 해서 지금 나왔는데 반응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맛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 메뉴 이제 화로구이 해먹는 메뉴들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거기에 계절에 맞는 화로구이 그 해산물도 더 개발을 해서 조금씩 메뉴를 바꿔줄 생각입니다. 이차들 하면서 쭉 보면서 느낀 건데 교님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오픈했을 때그 시점부터 운영하면서 한내 4달까지도 계속 신경을 쓰셔서 시 하시는 것 같고 일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오픈 세팅을 잡아놓고 그러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방에 돈가스를 제가 해놨는데 그 돈가스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직원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이 또 다르게 투입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온도 조절을 잘못했거나 빵가루나 튀김가루나 분말 자체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인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인이 신경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자 일주일 정도 됐는데 잘 나오던 돈가스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왔을 때는 뭔가 변형이 될 거예요. 뭔가 주방장의 의지에 따라서 변형이 됐을 수도 있고 주방에 일하는 친구가 편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켰을 수도 있고 우리 식자재 업체가 원래 가지고 오던 빵가루나 뭐 밀가루나 식용유 이런 부분을 가져온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제품을 대체해서 넣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세팅 잡아놨던 맛하고 또 180도 달라질 수도 있고 미미하게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하고 비슷한데 뭔가 맛이 조금 이상해 이럴 때는 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메뉴 한 가지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그 홀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하도 못해 생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느 날 먹었더니 이상한 거야 맛이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100% 가스가 문제 있어요 가스가 문제 있는데 직원들은 가스 체크 안 합니다 직원들은 생맥주에 가스가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먹어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났을 때 알게 됩니다 곧그 짧은 순간 놓쳤을 때 손님이 먹었을 때는 그만큼 가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관리해주고 이뻐해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게는 항상 이뻐해주고 체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팅만 딱 해놨다고 장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테이블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봉지 그대로 꽉 채워버리면 은 뽑을 때못 뽑아요 뽑을 때 이게 꽉차 있기 때문에 못 뽑아요 그래서 저는 2분의 3만 넣어라 봉지에서 2분의 3만 넣고 그 1, 1 뽑아서 다른 자에 넣어라 그래야지 음식점 갔을 때 이거 뽑는 것도 자연스럽게 뽑힐 수 있는 거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의 요인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없고 그런 차이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를 또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 진짜 장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네. <웃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